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턴은 도로 바닥에 유턴 표시와 함께 신호등에 U자형 표지판이 달려있고 그 아랫부분에 적신호시,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등 특정 신호시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유턴 허용 지역이 있어서 운전자가 헷갈려는 곳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면에 유턴 표시는 있는데 신호등에 표지판이 없는 곳 또 유턴 표지판은 있지만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등 보조표시가 없는 곳이 그런데요. 또한 군데는 유턴 표지판도 없고 노면에도 유턴 표시가 없는데 이런 곳에서도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그런 유턴이 가능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치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치뷰, 도로가의 흰색 승용차가 서서히 움직이다가 유턴을 하는데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SUV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고 이 사고로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처럼 허용되지 않은 곳에의 유턴은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턴이 허용되는 곳과 허용되는 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지. 보는 곳은 우리 동네인데 앞쪽 도로를 보면 노면에는 분명 유턴 표시가 있지만 신호등에 유턴 표지판이 보이질 않지. 또쭉 가보면 다음 신호에도 역시 전과 동일하게 유턴 표시가 없더라고. 차를 돌려서 다음 블록으로 가봤는데 여기는 유턴 표지판은 있지만 언제 유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조 표시가 없더라고. 먼저 본 곳과 이런 곳은 상시 유턴 구역이라 하는 것이고 운전자가 유턴할 시기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 매우 위험하고 원래 이런 신호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소도시 이하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이곳은 교통량도 꽤 있고 해서 보조 표시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마지막으로 지금 이곳은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의 중간에 위치한 도로인데 이곳엔 보는 것처럼 유턴 표지판도 없고 도로 바닥에도 유턴 차선이나 표시가 없는 곳이야 하지만 이곳에서도 유턴이 허용된다는 거야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는 당연히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그럼 왜 유턴이 허용되고 불법이 아닌지를 설명해 줄게 도로교통법 제18조 횡단의 금지 1항을 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유턴을 할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 때 허용이 되는데 첫 번째 보는 것처럼 양쪽 차선 모두가 신호등이 없고 두 번째 유턴 금지 표지판 역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지 세 번째 또 해당 지역에는 횡단보도도 없고 네 번째 보는 것처럼 중앙선이 끊겨 있어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유턴이 허용된다는 거야. 단 다른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을 방해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 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고 만약 사고가 발생된다면 80에서 100% 의 과실이 부여되기 때문에 주의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턴을 하면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유턴 중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턴은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하고 나는 물론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턴은 절대 삼가하시고 항상 안전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레이 갈린다. 수고했어. 동치뷰